자 모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실전 모의고사 두 번째 프로젝트로 자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두 번째 자 준비되어야 할 파일은 자 프로젝트 2 국제 IT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엑셀 통합 문서입니다. 자 그래서 어, 윈도우 탐색기에 자 프로젝트 2 국제 IT 교육이라고 하는 엑셀 문서 있죠? 자 더블 클릭해서 열면 되겠습니다. 자, 엑셀이 열렸습니다. 어, 엑셀 문서를 열었더니, 자, 시트가 3개가 존재하네요. 그쵸? 신청 현황이라고 하는, 자, 워크시트. 과정별 정보로 가는 워크시트. 자, 그리고 평가 정보로 가, 정보라고 하는, 자,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자, 이 3개의 워크시트가, 자, 프로젝트 2, 국제 IT 교육이라고 하는 통합문서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자이 엑셀 문서를 가지고 자 우리 다같이 문제를 체크하고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입니다 자개요 먼저 읽어봤더니 당신은 국제 IT 교육센터에서 근무합니다 업무가 효율적이도록 엑셀 파일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엑셀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6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그 중에 첫번째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으면서 자 키워드가 뭔지 그리고 자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션이 뭔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자 신청현황 워크시트에 자 워크시트가 몇개라고요 3개가 있습니다 자이세개 3개 중에 자 신청현황 이 워크시트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지열에 지열이 어딥니까 여기네요 현재 수강금액 이라고 하는 자 컬럼명이 있고 그 밑에 데이터는 지금 비어져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에다가 무엇을 해라 vlookup 함수를 사용해라 v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과정별 정보 워크시트에서 과목에 대한 수강료를 구하시오 자 과정별 워크시트 자 보시면 현재 신청현황 워크시트에는 자 김고은 학생의 어, 수강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수강 금액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과정별 정보를 봤더니 자 모스라는 과목의 수강료는 16만원 자 컴퓨터 활용능력 1이라고 하는 것은 17만원 OA는 13만원 ITQ는 11만원에서 과목이 있고요 수강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신청현황 워크시트에서는 김고은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 과정별 정보하고 같은 정보가 어떤 게 있어요? 과목이 있잖아. 과목에 모스라는 게 있고요. 김고은 학생의 모스가 있습니다. 그쵸? 지금 모스라는 정보를 가지고, 모스라는 정보를 가지고, 과정별 정보 워크 시트에 있는 16만원 정보를 가지고 와라.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참조표에 있는 값은 변경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 있는 데이터 값은 변경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첫번째 문제의 키워드는 뭡니까 네, 바로 vlookup 이라고 하는 네, v l o o 이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vlookup 함수를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자 그렇죠 자 우리 먼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 제가 한번 써 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공간이 있는데다 쓸게요.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vlookup 함수. 자, 대소문자 가리지 않습니다. vlookup 함수. 그리고 hlookup이라고 하는 자 비슷한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i n d e 라고 하는 함수도 있어요. 자, 이것들은 모두 다 찾기 참조 함수의 종류들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 수식 탭에 함수 라이브러를 보시게 되면, 자, 카테고리가 찾기 참조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뭐, address, choose, column, 뭐, filter, 등등, index, h, lookup, 뭐, get, fever, data, 뭐, 등등의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 이 함수들이 어 특정 값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 값을 통해서 다른 값을 참조해서 가지고 와라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찾기 참조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자이 찾기 참조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뭐예요? 자 참조 테이블에서 원하는 데이터에 연관된 네, 값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찾기 참조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참조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이 테이블에서 자 신청 현황 워크시트에서 우리가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자 학생들의 수강 과목이에요. 자이 수강 과목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참조함으로 인해 수강료 정보를 가지고 오란 뜻이죠. 자 그러나 자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 찾고 싶은 값이 참조 테이블에서 참조 테이블에서 첫 번째 행이나 열에 있어야 한다는 라 거죠 자, 찾기 참조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참조 테이블에서 원하는 데이터에 연관된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 찾고 싶은 값이 자 현재 이 참조하는 테이블에서 첫 번째 행이나 열에 있어야 된다 자 첫번째 행자 행을 찾을 때는 우리는 vlookup 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열에서 아, 다시한번 행을 찾을 때는 hlookup 을사용하시고요 열에서 값을 찾을 때는 vlookup 을 사용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함수의 의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lookup 함수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vlookup 함수의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Vlookup 자 우리 왼쪽부터 보이게 Vlookup 함수의 형식을 보시면 자 함수는 수식이니까 항상 자 등으로 시작합니다 가로 열면 자 밑에 형식 보세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자 lookup 처음에 value로 가는 인수가 있고요 두번째 인수에는 테이블 array 자 테이블의 범위를 지정하는 곳이고 세번째 자, column i n 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열 기준으로 몇번째 열에 있느냐 자 그리고 네번째 인수는 자, 대괄호로 묶여져 있네요 range look up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값을 찾아오겠느냐 유사한 값에서 찾아오겠느냐 라고 하는 아, 네 가지 네 번째 인수인데요. 자네 번째 인수는 대괄호로 묶여 있기 때문에 생략 가능합니다. 자 생략하게 되면 디폴트 값이 들어가겠죠. 자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vlookup 함수의 형식은 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함수기 때문에 등으로 시작하고요. vlookup,괄호 열고 첫 번째 인수가 lookup value. 자 lookup value는 뭐냐면 찾는 값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글로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VLOOKUP은 좀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VLOOKUP 함수는 첫 번째 인수가 자, 쉬운 말로 찾을 값이에요. 값이고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참조할 셀의 범위를 뜻합니다. 세 번째는 열 번호, 컬럼 인덱스 넘버 그리고 옵션입니다. 자,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Vlookup이에요. v V룩업. l o 자, 그럼 Hlookup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Vlookup 형식과 같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제가 한번 복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도 왼쪽 정렬 하시고, Vlookup이 Hlookup이구요. 자 첫번째 인수 루거 밸류 같습니다 두번째 인수 테이블 어레이도 같습니다 세번째 인수 컬럼 인덱스 넘버가 VLOOKUP 에서 사용되는 세번째 인수 였는데 HLOOKUP 에서는 여기가 뭐가 들어가요 로우 인덱스 넘버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네번째 인수 인지루 p 똑같습니다 자 차이점이 뭐예요 VLOOKUP 에서는 여기 부이 부분에 컬럼 인덱스 넘버가 들어가고요 hlookup 함수에서는 low index number가 들어갑니다 즉 찾고자 하는 값이 컬럼이니까 열에 있다 즉 모스라는 모스라는 과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모스라는 과목의 수강료가 16만원 이다 그래서 모스라고 하는 모스와 커말 오웨이 같은 과목은 지금 B 열에 있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수강료가 E 열에 있잖아요 그쵸 렇 그래서 찾고자 하는 값이 열에 있다 그러면 컬럼 인덱스 넘버 해서 vlookup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행에 있다 행에 있다 그러면 hlookup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두 가지 함수만 먼저 소개하고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함수도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등장합니다 자 이것은 시험 문제 등장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찾기 참조 함수 자 참조 테이블에서 원하는 데이터에 연관된 값을 가져올 수 있는 함수 자 그래서 vlookup은 V룩업, 자 열에서 값을 가지고 온다 hlookup은 행에서 값을 가지고 오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신청 현황 워크시트 자 신청 현황 워크시트 가구요 지열 G열, 여기입니다 g 열에 먼저 김고은 학생의 자, 수강 금액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금액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자, vlookup 함수를 사용하래요. 자, vlookup 함수. 자, 함수니까 등으로 시작하구요. vlookup 입력했고요 함수 형식에 따라서 가로를 입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수, lookup value라고 했습니다. 자, lookup value. 그쵸?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값. 김고은 학생의 모스라고 하는 값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스라는 값을 통해서 수강료를 찾아와라. 그래서 찾을 값이라고 명, 명명을 한 거고요. 자, 여기다가 모스는 알고 있기 때문에 딱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 이게 지금 표개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입력하지 마시고요. 직접 2열 4행 입력했습니다. 자, 김고은 학생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모스. 모스. 자, 콤마. 자 두번째 인수 들어갑니다 테이블 어레이 에요 테이블 어레이 자 우리가 참조하고자 하는 셀의 범위를 뜻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과정별 워크시트에서 과목에 대한 수강료를 구하라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참조하게 될 워크시트는 어디에요 과정별 정보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과정별 정보 워크시트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자, 우리는 과목을 알고 있, 과목을 알고 있고요. 과목을 통해서 수강료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 그래서 테이블 어레이 값 참조하고자 하는 셀의 범위를 잡을 때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값부터 구하는 값까지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즉 우리는 과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이 포함되는 어있이 셀부터 자, 그리고 수강료까지 데이터 범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데이터 범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해됐나요? 자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참조하고자 하는 셀의 범위입니다. 자 우리가 범위를 잡을 때이 데이터 범위 전체를 다 잡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과목명을 통해서 수강료를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범위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율은 현재 우리가 값을 구하는데 이거는 필요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서, 서식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뭐예요? 어, 신청현황 여기 잘못됐네요 신청현황이 아니죠 지금 과정별 정보라고 되어있잖아 과정별 정보 어. 자 잘못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자 이렇게 들어가죠 브이로그업 2열 사행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김고은 학생의 자, 수강 감옥이고 자이 부분은 과정별, 정보라, 과정별 정보라, 정보라고 하는 워크시트에 과정별 정보 워크시트의 비열 사행부터 2열 18행까지 참조하라는 얘기입다 참조. 자세 번째 인수 컬럼 인덱스 넘버입니다. 자 얘는 자 과정별 정보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범위를 이렇게 잡았어요. 이 c 네칸 잡았잖아. 자 근데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수강료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강료가 내가 참조한 내가 범위를 잡은 범위를 잡은 영역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느냐를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데이터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잡았을 때, 자, 과목명이 첫 번째 열, 자, 반이 두 번째 열, 시간이 세 번째 열, 수강료가, 아, 네 번째 열에 수강료가 있구나. 자,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셀 범위 중에 네 번째 열이 수강료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아, 수강료, 지금 네 번째라고 해서 4를 입력합니다. 다시, 신청 현황 갔더니 이렇게 돼있죠. Vlookup, 2열 사행, 과정별 정보 워크시티에서 이 범위를 참조할 거고,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수강 금액이 네 번째 열에 있구나. 콤마. 자, 네 번째는, 자, range lookup이라고 했습니다. range lookup. 자, 대괄호로 묶여있죠. 자, 이것은 생략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아니면 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함수가 끝났습니다. 가로를 닫았습니다. 엔터치겠습니다. 자, 잠, 잠시만. 우리 참조하자는 참조하고자 하는 범위가 비열 사행부터죠. 자, 비열, 어, 뭐가 잘못 들어갔네요. 비열 사행부터, 자, 이렇게 들어간 신청형 워크시티에, 어, 뭐지? 스튜을 한번 빼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왜 어, 우리가 지금 음, 참조하고자 하는 워크시트의 이름을 안 적어놨기 때문에 그쵸 그냥 이렇게 셀만 적으면은 현재 있는 워크시트이 부분을 참조하겠다는 라 거잖아 그게 아니고 당연히 여기에는 워크시트 이름이 과정별 정보에 자, 이 영역이 들어가야죠 그러면 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얘는 빼겠습니다 자 과정별 정보라는 워크시트에 비열 4행부터 2열 18행까지 비열 4행부터 2열 18행까지 참조하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엔터를 쳐보게 되면 자, 계산이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런데 자 여기 계산됐고요 이 밑에는 계산이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수식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수식을 보게 되면 김고은 학생의 수식은 현재 김고은 학생의 수강과목은 2열 사행이 맞습니다. 그리고 과정별 정보 참조하고, 참조하고자 하는 셀의 범위도 비열사행부터 2열 18행이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럼 류지웅과 한번 볼까요? 류지웅은 수식이 어떻게 돼요? 자 류지웅의 수강과목은 2열 5행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과정별 정보에 네, 그리고 어, 참조하고자 하는 셀의 범위가 증가가 됐네요. 비열 5행부터 2열 19행 비열 5행 어디에요? 자 여기서부터 19행 그러니까 여기까지 구한다잖아 참조하고 참조하고자 참조하고 하는 셀의 범위가 잘못됐잖아요 그쵸 이유가 뭘까요 네. 자, 표 개체에서 표 개체에서 하나 계산을 하게 되면 밑에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지금 수식을 보면 아 여기도 상대 참조가 상대 상대 참조한 것이 자동 증가 됐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증가가 되면서 참조해야 되는 셀의 주소 범위가 잘못된 거죠 그자 그러면 참조하고자 하는 셀의 범위는 자 이만큼 딱 고정되어 있잖아 고정된거 어떡한다라고 했어요 네 첫번째다가 에 비열 사행부터 2열 18행까지 고정시켜라 그래서 자 우리 펑션키 f4를 누르시게 되면 자 무슨 참조로 바뀌어요 네, 절대 참조로 바뀝니다 이열, 아, 비열 사행부터 2열 18행까지 무조건 참조해라 자 그리고 엔터 치게 되면 네, 모두 다 계산이 됐네요. 자, 확인됐나요? 확인됐습니까? 자, 수식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옆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자, 수식을 이렇게 입력한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자, 여기 1번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 수식을 이렇게 작성한 거라고. 브이로그 함수수고요. 이열 오행은 김고은의 수강 과목이고. 자 그리고 이, 이 과정별 정보 비열 사행부터 2열 18행은 참조하고자 하는 셀의 범위인데 참조하는 셀의, 셀이 의셀 과정별 정보로 가는 워크시트에 있기 때문에 앞에 과정별 정보가 들어간 거고 자 그리고 셀의 범위, 셀의 범위 중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수강 금액이 네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4라고 입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0은 네, 생략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했더니 수강 금액이 다 계산이 됐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그래서 이 수식을 자 이렇게 풀고 풀고 자 그리고 밑에 자동 채우기 옵션으로 복사하면 되겠죠 자, 됐나요 자이첫 번째 브이 u 가 함수를 풀어 본 겁니다 자 예전에 우리 성적표 예제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거기서도 제가 일부러 브이 u 가 함수를 써 봤었어요 자 기억 안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자 기억을 되살리면 좋겠습니다 자 두번째입니다 자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신청현황 워크시트에서 자 마찬가지 신청현황 워크시트에서 엑셀 예측 기능을 사용하여 자 예측 기능을 사용하래요 예측 기능이 뭐야 자 예측 기능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수강료가 2430이 되기 위한 수강료가 2430이 되기 위한 바구, 바구찬의 수강주차 이거를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지 계산하십시오 자, 문제 확인하십시오 신청현황 워크시트에서 엑셀의 예측기능을 사용해라 예측기능은 가상 시나리오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가상 분석을 해봐라 가장 분석을 해봐라 즉총 수강료가 2430이 되려면 자 현재 신청현황 워크시트에 있는 자맨 밑에 합계를 보세요 총 수강료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413만 1000원으로 되어 있잖아 즉이 부분이 여기가 2430만원 ,000원. 2430만원이 되려면 얼마 부족해요 약 16만 9천원이 부족하네 그렇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2430만원이 되려면 자 바구찬이 어디 있습니까? 네 번째 바구찬이 있습니다 바구찬의 수강주차 바구찬의 수강주차가 자몇 주차예요? 4주차로 되어 있다고 그쵸? 자 다시 말씀드리면 바구찬의 수강주차가 4주차로 되어 있는데 이 4주차를 5주차나 6주차로 증가가 되면 수강금액이 올라갈 거니까 총금액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2430을 맞춰라 그 뜻이에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우리 자, 우리 기본 탭 중에 데이터 탭을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에 예측 이라고 하는 그룹 명이 있습니다 예측 자 그래서 자 예측 기능을 사용하라는 거야 자 그럼 예측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고요 목표값 찾기가 있고 데이터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 시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쓸 것은 목표값 찾기입니다. 자, 그럼 목표값 찾기가 뭘까요? 자, 목표값 찾기. 자, 목표값 찾기가 뭘까? 자, 여러분들이 안 해본 사람은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값 찾기는 자, 수식이 사용된 셀에서 원하는 결과 또는 목표 값은 이미 알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즉2430 이란 값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 값을 얻기 위해서 입력 값을 알고자 할때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죠 자, 목표 값 찾기란 자, 수식이 사용된 셀에서 원하는 목표값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즉 여기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2430 이란 값은 알고 있어요 자그 값을 얻기 위해서 입력 값을 알고자 할때 사용하는 자, 기능이 목표값 찾기 라는거지 가상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목표값 찾기를 이용해서 아, 목표값 목표 찾기가 키워드네 자, 작업 2에 키워드는 목표값 찾기입니다. 자, 엑셀 예측 기능을 사용해서 총 수강료가 2330이 되기 위한 바구찬의 수강 주차를 어떻게 변경되는지 계산하십시오. 자, 계산하겠습니다. 자,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목표값, 총 수강료, 자, 이 셀을 클릭합니다. 현재 2400, 2400. 13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총 수강료 금액에다가 셀을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고 자 우리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에 자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대화상자가 뜨죠. 자 그래서 수식 셀은 자 우리가 지금 마우스로 선택한 2,413,000원이 있는 셀이 자 수식 셀이 됩니다. 수식 셀이 됩니다. 자 찾는 값은 찾고자 하는 값이에요. 우리가 결과값말 알고 있잖아. 얼마에 맞춰라? 2430에 맞춰라. 자, 이 값을 맞추기 위해서 어디를 바꾸라고 했습니까? 어디를 바꿔라? 어디를 바꿔라? 예. 바구찬에 바구찬에 수강 주차를 바꿔라. 그래서 HR7 행을 선택해 줍니다. 자, 수식셀은 우리가 목표값을 찾고자 하는 셀 찾는 값은 목표 값, 그리고 바꿀 셀은, 바구찬의 음, 수강 주차. 자,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네. 자, 값이 바뀌었구요. 목표가 2430. 현재 값 바뀌었구요.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 바구찬의 수강 주차가 몇 주차로 바뀌었습니까? 아까 4주차였잖아요. 6주차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네, 총 수강류가 2430이 된 거죠. 자 우리가 결과값 목표값은 알고 있어요 2430만원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1 0 0 자, 1 0 0 100선 명의 수강 주차를 매주차로 바꿔야지만 2430이 될까 다른 걸로 해볼까요 자 우리가 총 수강료 자 목표값 찾기해서 자, 수시세 찾는, 찾는 값을 2500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2500만원을 총 수강료로 맞추기 위해서 자 여기 오연철의, 오연철의 수강 주차가 현재 4주차예요. 자, 이 오연철의 수강 주차를 클릭하면, 자, 몇 주차로 바뀌어야 2,500이 될까? 확인. 확인. 그러면 오연철의 수강 주차가 9주차가 된 거죠. 자,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목표값 찾기 문제였습니다. 엑셀의 예측 기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목표값이 있고 이 목표값을 맞추기 위해서 바구천의 수강 주차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 금방 풀었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자, 워크, 자 신청 현황 워크시트에서 어, 여기 h 45행을 클릭한 다음에 데이터 탭, 데이터 탭, 예측 그룹 그리고 목표값 찾기를 선택하고 자이 안에다 적당한 값을 집어넣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값을 찾을 수가 있다 그것이 목표값 찾기다 자 다음 세번째입니다 자 신청현황 워크시트에 있는 차트를 어 이번에 차트가 나왔습니다 차트를 신청현황차트라는 신청현황차트라는 이름으로 이름으로 서식 파일을 차트폴더에 저장하십시오 자 이번에 큰 카테고리는 차트가 되겠네요 차트 차트가 되는데 자 신청현황 워크시트에 있는 자 우리 신청현황 워크시트 위로 올리시면 자 여기 차트가 있잖아요 오른쪽에 차트가 있잖아 자이 차트는 수강과목과 수강주차 금액 이 세가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자, 이렇게 지금 차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이 차트 이름을 차트에 신청현황 차트라는 이름으로 뭐를 저장해라 서식 파일로 서식 파일로 네, 차트 폴더에 저장하십시오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자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자 시, 차트 서식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자, 차트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자, 중간 정도에 서식 파일로 저장이라고 하는 네, 기능이 있습니다 서식 파일로 저장 클릭 아, 저장하는 거니까 저장 화면이 나오겠죠 그쵸 자, 차트 이름 뭘로 하라고요 여기다가 신청현황차트 자 여러분들 문제 풀을때자 여기 띄워 쓰기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자 신청현황차트 라는 이름으로 어, 서식파일로 저장해라 자 차트 의 서식파일의 확장자는 crtx 가 됩니다 차트 서식파일 crtx 자, 어디다 저장해라. 차트 폴더에다 저장해라. 자 저장되는 폴더명 확인해 보세요. 자 차트라고 되어 있죠. 자 됐나요? 확인됐습니까? 자이 상태에서 저장하시게 되면, 자 여기 세 번째 작업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신청 현황 워크시트로 갑니다. 자 차트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서식 파일로 저장을 선택하고, 자, 파일의 이름을 입력해주고, 자, 그리고 차트 폴더명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저장하시게 되면 세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보세요. 평가 정보 워크시트에서, 자, 우리 평가 정보 워크시트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사항 이라고 해서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 워크시트에서 학생별로 학생별 그리고 중간고사는 새로 막대형 차트로 기말고사는 보조축을 사용하여 꺾은성 차트를 추가하십시오 자 여기는 키워드가 뭐예요 여기도 차트네요 차트를 만드는 겁니다 차트를 만드는 거죠 차트를 만드는데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때는 학생 명도 있고요 학과도 있고 출석 점수 과제 점수 수시 점수부터 자격증까지 쭉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러한 여러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라 학생별 학생 이름 필요하겠죠 그리고 중간고사 중간고사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점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자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학생명을 쭉 범위로 잡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요 중간고사부터 기말고사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즉 평가정보 워크시트에 있는 이 데이터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차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학생명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이세 가지 데이터만 가지고 차트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선택하셨으면 자 선택하셨으면 자 우리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어 삽입 탭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범위 선택한 상태에서 삽입 탭을 누르시게 되면 자 첫번째 표 그룹이 있고요표 그룹 안에 어표 그룹이 있고요자 중간 정도의 차트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쵸 차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자이 차트 그룹에서 자 우리 차트 오른쪽 자 대, 자 대각선에 있는 모든 차트 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모든 차트 클릭할게요. 모든 차트. 자, 우리는 현재 데이터 범위를 세 개를 선택했고요. 자,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자, 학생명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래서 세 가지 범위를 선택한 겁니다. 자, 삽입 탭에 차트 그룹에 가서 네. 자, 차트 삽입을 누르고요. 자, 우리 추천 차트 말고 모든 차트에 가시게 되면 자, 혼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의 차트에 여러가지 유형으로 차트, 차트를 차트 그려라 자 우리 아까 문제 뭐라고 했었냐면 중간고사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그릴 거고 기말고사는 꺾은선형 그래프로 차트를 만들겠다고 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 세로 막대형하고 꺾은선형 두가지 유형의 차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하나로 만드는 거고요자 혼합을 클릭하시게 되면 한, 혼합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오른쪽에 아, 계열 이름과 차트 종류와 보조축이라는게 나오죠 자, 그래서 중간고사는 뭘로 만들어라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어라 기말고사는 뭘로 만들어라 꺾은 선형으로 만들어라 자, 오른쪽 목록뼈 누르시게 되면 여러가지 차트 종류가 나옵니다 중간고사는 묶은 세로 막대형 기말고사는 꺾은 선형 그리고 문제에 아까 뭐가 있었나요 기말고사는 보조축을 사용하래 보조축 꺾은선형 차트를 추가하십시오 자 기말고사 옆에 보시면 오른쪽 보조축이라는게 있습니다 자 보조축에 자, 여기다 체크를 하시게 되면 자이 미리보기 화면 보세요 자 보조축을 눌렀을 때와 안 눌렀을 때 차이점 보세요 자 보조축이 없다라고 하면 자 우리 기본 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자이 밑에는 가로축 x축이구요 자 왼쪽에 있는 0점부터 35점까지 나와 있는 이것을 우리는 보통 y 좌표라고 하면서 여기는 기본축이 됩니다. 기본축. 오른쪽에 보조축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잖아. 얘는 보조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로형 막대 그래프는 중간고사의 점수가 되는 거고요자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꺾은선형 그래프는 이 보조축 오른쪽에 있는 점수를 기준으로 차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차트 를 만드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네, 우리가 지금 여러가지 데이터 중에 학생별 그리고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자이세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드세요 자 그리고 중간고사는 새로 막대형 차트로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 기말고사는 보조축을 사용하면서 꺾은선형 그래프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자 우리가 학생명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수시지정 아 다시 학생명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누르고 아 삽입 탭에 차트에 가서 어 모든 차트 혼합에 가서 자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자이 차트 만드는 문제도 우리 모스시험의 단골이니까 꼭 만드는 방법을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섯번째로 다섯 갑니다 자 신청현황 워크시트에서 표 이름을 표 7에서 신청현황으로 변경하십시오 자 표의 이름을 표 7에서 뭘로 바꿔라 신청 현황으로 변경해라 뭐예요 얘는 그냥 표 개체 네표 개체 고요 표의 이름을 바꾸는 문제네요 어렵지 않겠네 자 신청 현황에 가시게 되면 자이 왼쪽에 표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이표 있죠 자이 표가 이 표가 아, 표를 선택하시게 되면 상단에 자 없었던 자 확장형 탭이 나타납니다 뭐예요 표 디자인이 나타나죠 자 우리 빈 셀을 선택하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표를 선택하게 되면 표 디자인 이라고 하는 확장형 탭이 나타납니다 자표 디자인을 선택하게 되면 뭐 속성 그룹 도구 뭐 외부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외부 표 데이터 뭐 스타일 옵션 그리고 스타일 등이 있는데 맨 왼쪽 보세요 속성 이라는 그룹에 표 이름이 표7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뭘로 바꿔요? 신청 현황으로 바꾸시면 된다. 엔터 치시게 되면, 자, 이 표의 이름이 바뀌게 된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굉장히 간단하네요. 어, 자, 표 중에 이메일을 선택하고, 표 디자인 표 디자인이라고 하는 확장형 탭에서 표치을 신청 현황으로만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자, 신청 현황 워크시트의 차트에서 자, 다시 한번. 자, 신청 현황 워크시트에 있는 이 차트에서 이 차트에서 금액 계열에 꺾은선형 추세선을 추가하십시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에 관련된 문제네요. 차트. 자, 이 차트에서 금액 계열에 자 현재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자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지금 파란색은 수강 주차로 되어 있고 빨간색은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강 주차와 금액이 범례가 되겠죠 범례. 그래서 파란색은 수강 주차 계열 빨간색은 금액 계열 이렇게 불러요 금액 계열 그리고 왼쪽에 10주차 9주차 8주차 얘는 기본 기본 축이 되는 거고요 기본 세로 축 오른쪽에는 뭐예요 140만원 120만원 이거는 뭡니까 아, 이 꺾은 선형을 알려주기 위한 즉 금액 계열의 보조축이 되는거지 자 그리고 가로는 x축은 가로축 이라고 합니다 수강주차와 금액은 범예 라고 하죠 자 그러면 금액 계열에 금액 계열에 뭐를 추가해라 꺾은 선형 추세선을 추가 하십시오 자 문제 이해되셨나요 자 금액 계열의 꺾은 선형 추세선을 추가하십시오. 자 차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없었던 탭이 생성이 되죠 네, 차트 디자인 그리고 서식 이라고 하는 확장 탭이 나온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차트 디자인 한번 눌러 볼까요 차트 디자인 탭을 눌렀더니, 뭐 차트 레이아웃, 차트의 스타일, 데이터, 종류, 위치라는 게있고요 자, 서식도 없었는데 었 다시 나타났으니까, 자, 이러한 그룹과 이러한 자, 명령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 추세선을 추가하기 위해서 자, 차트 디자인으로 가겠습니다. 차트 디자인 탭에, 자, 왼쪽 차트 레이아웃 그룹이 있구요. 차트 레이아웃에 자, 차트의 요소를 추가하겠다. 자, 뭐 축을 추, 추가한다든지, 뭐 축의 제목, 차트 제목,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는 거. 자,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 추가하는 거, 눈금선 추가하는 거, 범례 추가하는 거, 그리고 밑에 추세선 추가하는 게 있네요. 그런가요? 자, 추세선에 가시면 우리는 보통 자, 워, 자 선형이라고 하는 자 추세선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선형 클릭 자 계열에 기초한 추세선을 추가해라 즉 어떤 계열에 추세선을 추가할거냐 문제가 보였습니까 금액 계열에 추세선을 추가하세요 라고 되어있었지 그래서 금액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 여기 빨간 점선 보이시나요 어. 자 금액에 대한 추세선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여섯번째 문제 풀이 과정 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